근데 그 으, 음악이란 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? 어, 글쎄 음악은 어... 그냥 시작하게 됐어 어떠한 계기로 시작하게 된 거야? 어, 또 저기 집이 불호해서 거기에 어, 부응한 거지 어,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, 글쎄 한테 그랬어 어 저기 집이 가난해서 음악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 그러면 귀찮게 음악이란 뭘까? 나한테 음악 글쎄 어또 어떤 거지? 나는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동생도 필요나요 어쩔 수 없었지. 나의 노래를 간단히 보여줄게. 나, 아, 아니, 나, 나한테 어울리는 노래를 찾고 있는데, 이건 거 같아.